어, 뭐 일단 어렵게 이제 로드컵 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첫 경기 치르고, 그래도 이겨서 마무리했잖아요. 를 그래서 조금 음, 약간 첫 단추를 그래도 잘 꼬맨 거 같아서,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기분은 좋은 거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남은 두 팀이 워낙 이제 각 지역에서 워낙 유명한 팀들이다 보니까, 좀 걱정되는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. 어. 일단은 죽음의 조라기보다는 되게 그냥 음~ 전체적으로 실력이 비슷한 팀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뭐 시조나 수출규말 비조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음~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뭐 어디 조든지 다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게 전체로 마음이나 이제 좀 컨트롤하는 게좀 편한 것 같아요. 어 아무래도 작년 저희가 우승했던 그런 조합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평가 당연히 있는 거라 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만큼 이제 지금 나오는 선수가 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런 시선으로만 보시지 말고 그냥 뭐꼭 선수가 바뀌어서 저희가 옛날보다 못해진 게 아니고. 뭐제 개인적인 폼 문제도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팀워크도 조금 옛날만큼 그렇게 약간 부드럽지가 않은 문제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걱정이 되네요. 신인 선수인데 그런 평가 계속 생기면은 그래도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보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나이가 어린 만큼 음좀 장난도 많고 또 이제. 멘탈이 이제 멘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딱히 되게 경기 초반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멘탈적인 문제는 아직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되게 되게 되게 약간 대견한 것 같아요 네. 어 일단 쇼이 선수 지금 되게 한국에서 엄청 잘하고 또 이제 로드컵 선발전에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로드컵 와가지고 플레인에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시, 그시 저희 조에 왔는데 그래서 그냥 뭐 누가 뭐 잘한다 이런 거기보다는 지금 담원 자체가 어, 기세 자 개세적으로 아이보다는좀더 우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약간 불리한 입장에서 연습을 이제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 이제 담원은 충분히 이길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아이가 조금 신기한 팀인 게제 준비가 정말 잘되면 누구랑도 안 꿀리거든요. <웃음> 준비가 안 되면은 진짜 누구한테라도 질수 있고. 그래서 뭐뭐 뭐 평소에 워낙 이제 담은 이제 김선수 코치만도 친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이제 오가는 얘기도 있고 담은 요즘 너무 잘한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<웃음> 그래서 뭐 내일 해, 경기 해보면 알것 같아요. 어, 개인적으로는 결승 가서 이제 우승을 하고 싶은 게 당연한 목표 같아요. 이거는 뭐 그냥 뭐 프로 선수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?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냥. 어 일단 최대한 16강에 서시지 않아서 좋겠고 혹시 지더라도 이제 조금 너무 이제 지는 모습이 좀 추하지만 않으면 좋겠어요. 그냥 아이가아이 같은 모습을 충분히 보여드리고 또 그랬을 때 지는 게 팬분들이 봤을 때나 저희 개인적인 마음으로도 되게 들 손해지 않을까요? 어 저는 이런 평가 자체가 되게 냉정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. 이렇게 냉정한 평가가 없으면은. 음, 이제 여러 뭐 이제, 어, 하, 이제 게임을 하시는 플레이어분들에서도 이제 당연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보여준 이 시즌 내에 보여준 뭐 임팩트 대로 정말 어, 탑 이십 탑그 선수가 잘 뽑혔다 생각을 하고 제가 못, 뽑, 못 뽑히고 이제 높은데 있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그 시즌에 그번그 어, 그 시즌에 그냥 좋은 모습을 못 보였더라는 말씀이니까 뭐잘 해야죠. 네. 약간 기분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냥 저한테 되게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음 일단 이제 한국 팬분들 가끔 이제 정말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계시거든요. 아마 제가 KT 있었을 때팬 이제 팬분들 같은데 정말 아직까지 기억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제. 이제 팬이 없으면은 저희가 이제 뭐 게임하는 이유도 없고 팬이 이기되면 저희가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대회를 할수 있는 거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IG팀이 자네 우승팀이고 이번에는 좋은 모습을 그렇게 많이 못뭐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IG팀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